뭐? 여자 스트리머인데 이름이 구구르신 사람이 있다고? 맞냐? 그거? 구구르핑폼은또 뭔데? 다들 어서와요 굿구른 아닙니다 <웃음> 굿구른 아니고 어? 굿구른 아니고 구구른 아니고 꽃구른 아니고 꽃구름이라고 구꾸루는 아니라고 구꾸루 삥뽕도 아니라고 구꾸름 구꾸루 삥뽕 그래 구꾸루 삥뽕 이런다고 자꾸 사람들이 구꾸루 삥뽕 구꾸루 이런다고 꾸루 이런다고 구꾸루 국뽕 국뽑. 국뽑은 또 뭐야? 국뽕이야? 어대연민군 승리의 화원 뭐? 여자 스트리머인데 이름이 구꾸루 신 사람이 있다고? 맞냐 그거? 굿그릇빙뽕은 또 뭔데? <웃음> 야 꾸꾸유 뱅뽕에 이어서 굿그릇빙뽕이 나오는 거냐? 귀만냐고 굿그릇 아침부터 왜 이리 죽상이야 <웃음> 미안해 백력심이면 <웃음> 꼬마는 아니 백력심 이미 꼬꼬마 아닙니다 나 꼬꼬마 아니야 구름이라서 키를 잴 수가 없다고? 나는 사람이야 구름은 어? 있어가지고 키를 못 재지만 나는 사람이야. 꼭 꼬구마, 고구마, 고구마 되겠어. 고구마 감자 나오지 그래? 그러면 고구마 나오네. 아, 호구마. 아, 뭘? 아, 계속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국그릇밥을 새로. 야 유입분들도 고구마, 고구마 국그릇 이러잖아. 어떻게 할 거야? 고구마 국그릇 빵 고구마 국그릇 빵뽕 고구릇 삥뽕 어? <웃음> 진짜 너네들내 호칭 내 아가씨야 아가씨라고 오늘 나온 기출 국그릇 기출 번영 고구마, 호구마, 국그릇, 호박, 고구마, 삥뽕 고구마 아... 고구마가 왜 나오는데? 고구마 고구마가 왜 나오는데? 고구마 장사하겠네 그런 거는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이 정도면 호박 고구마 팬닉을 호박 고구마 쭉. <웃음> 야 어떻게 내가 고, 꽃구름이 어떻게 고구마가 된 건데? 와 어떻게 액셀 기출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꽃구름이 어떻게 고구마가 돼? 쿠라님 <웃음> 그래, 밥 먹고 왔는데 갑자기 고구마. 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 꽃구름 꽃구름 꽃구름 구두야? 고구마가 됐어 <웃음> 어떻게 갑자기 고구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필치의 고구마! 필치의 고구마 꽃구름입니다 고구마꽃 꽃말이 행운이에요 맞아요 고구마꽃 꽃말이 이제 행운이어가지고 어 그때 탄생화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짜 행운이 넘치는? 응. 이참에 고구마 인정하시는 게 뭐래? 어 끔찍한 혼종이 탄생하고 있어 씨, 씨.